네이지 <목소리> 아, 네. 미니 팬미팅. 미니 팬미팅. 페이팅. 페이팅. 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가야된다고 합니다. 어, 오케이.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붙서붙로서붙 우리 클럽. 그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직접 고잉임이 있는데 어, 제가 멘트를 하면은 너러하면 고잉! 고잉! 고잉! 같이 해주세요 네자 <Rico> 우리 세븐가 캐럭들 9 0 0일 넘어서 만일! 10만일까지 고잉! 고잉! 자 이렇게 멘트가 멘트가 같이 할게요 뿌인 세븐틴, 뿌잉, 뿌잉, 뿌잉, 세븐틴, 뿌잉, 뿌잉, 뿌잉, 세븐틴,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뿌세 뿌잉, 뿌잉, 뿌 찍고 있어? 아드디 yeah. 아, 씨! 아드디 씨! 아드디 씨! 아드디 씨! 왜이겨 아, 오세요 드디 씨! <웃음> 저희가 방금 9 0 0일 맞아서 네. 미니 패미팅을 하고 왔잖아요. 아 정말? 야, 이렇게 야외에서 그랬미니 아, 네. 네. 맞아요! <웃음> 그래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9 0 0일 맞이한 것도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캐럿들 네.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위진이 <웃음> 형이 뚝어버리네요아 괜찮아요 <웃음> 다시 하면 돼요 네. 일단 네. 오늘 와주신 이것도, 모든 캐럿분들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900일 아, 동안 캐럿들 아, 아, 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 아, 항상 아, 너무나도 고맙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아, 부러... 다 표현을 못해요 추천이 정말 이하 바람이 항상 가보는 거 같아요 9 9 0 9 0 0 요즘은 100세시대요 고0니다습니다 디노만 하면 이렇게 안 주는 네? 거예요? 아 그런 적 없는데. 아, 그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아씨 연기가 저는 아,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저씨 뭐패티리한거 어떠셨나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그래서 900이 내려가 다 갔다는 게 정말 신화이 어. 나지 않고 저는 왜 실감이 안 나요? <웃음> 9 0이를왜 실감이 안 나요? 나한테? <웃음> 아, 나한테 정확하게 말해줘. 알겠지? 얼마나 당했는데. <웃음> 상한거다그렇 어쨌든 9 0구개할게게볼 파이팅하고 고볼세틴 혹시 가 모르지 가만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왼쪽 가운데 응, 저를 담기에 음, 너무 작은 박스 찢어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것같해아니아니 얼굴만 어떻게 할까요? 받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너 선물 박스 네. 그.. 어? 오 <음> 필에해 지금 저 위, 지금까지 위, 해 볼까 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는 일 인사를 드리고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에도 저희 활동하면서 있에서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생틴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고마워요 인사아 고생했습니다 고인 고인 세븐티 지금 1위 후보에서기쁘잖아요 네. 준춤 여러분, 준춤이라는 게, 있어요 준이 추는 춤인데 이준 노래는 그렇지. 또 제가 처음 불렀잖잖요요 n to Jagger, Tumbler. See, that's it.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un j u 멈추 시면, 분춤이완 성이 되 거나 그캠같 은데 의자 뺏는거야띠띠디 디디 띠띠띠띠 디디 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아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 그 네, 뭐, 뭔가가 있어야 되 어, 아무렇게나 난, 막 이렇게 하면은 난그 뭔가가 없어 항상. 그래서 네. 되게 만나다 큐야그러면그 뭔가를 한번 어떤 걸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볼까요? 뭐, 그 네,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 1위 후보예요. 네, 어때요? 네, 어... 1위 하고싶어요 네. <웃음> 그러면 이걸 끼고 있으니까. 제가 그럼 사물개 사물개그 하 사물개그 하 사물개그 사물개그 하나, 사물개그 하나, 사이니까 사회계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번논이가 생각할 동안 <아> 잠깐만 시간을 끌어주세요. 여러분 번논이가회담팅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번논이가짠어 이게 뭐죠? 새 귀걸이 어때요? 새 귀걸이 어때요? 쇠 귀걸이 어때요? 좋아요. 그 블루투스 이요? 어, 뭐저될 거야? <웃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웃음> 내 귀걸이를 어디가어디가야 이거 너 거야 원훈이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마무리하고 가야지 알겠어 그럼 그거 솔직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어, 어려울 수 있었어요 블루투스 네, 이어폰으로 네. 살리기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네 어, 그렇다고 쉬운 걸 주지 마요 네. 그그 쉬운 걸 주면 내가 아니요. 전해야 되는 건가? 이번에이 끈으로 번훈이가 사물 개가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번훈이가 생각할 동안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있도록 어. 아연버호니까 네. 뭐에 생각할까요? 자연 버너 옆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오 약간 뭔가 준비가 돼가는 느낌인데 오케이. 네 지금 어, 됐나요 됐으면은 됐다고 말해주세요. 어, 오케이 버너가 됐다고 하는데 아연 버너가 어떤 걸 했을지 사무엘 그 시작 대권 <웃음> 아 <웃음> 네. <웃음> 힐 핀으로 태권도를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앉아볼까요 이제? 아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했네요 진짜 고마워요. 어, 진짜 멋있어 잘 살린다. 네. 그럼 번우 이제 번우 니의 세이크 이렇게 번우 네. 니는 사물 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다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질러 주시네요. 번우 네. 니가 이제 마무리 하고 네. 아, 이제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보잘 것 없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어, 사물 개그 2탄으로 오겠다고 해. 아 그래 그 그래, 다음에 형이랑 그래 다음에 정환영 형이랑 같이 사물개그 2탄으로 돌아올게요 아오시형 홍시, 홍시 형도 같이 나중에 할래? 오케이 호시 형 정환이 형 그리고 저 번호니가 다음에 사물개그 2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관이의 귤 먹방의 승관이 입니다 네 오늘은 귤을 먹어볼 건데요 너무 맛있는 귤이기 때문에 맛있게 되게 네. 상큼하게 네. 상큼하게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 돼요? 여 음! 굉장히 맛있네요 음, 음. 아, 문준이시죠? 안 받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숨 숨소리만 들어도 문준이인 거알것 같아요. 아, 아. 네. 아. 뭐야? 어, 아왜 <웃음> 찍고 있다가 깨냈냐 <웃음> <아하. 웃음> 우리 세븐틴 환상인데요 신심할 때 이렇게 놀아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랩교실을 한번 해볼까? 디노의 네. 랩교실 네, 많이 진짜. 부족하지만 저도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아 랩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랩은 어떻게 해야지? 랩은? 네. 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거 필요 없어요? 네. 네. 형이 그런 뭐랄까 이런 표현하는 방식 중에 그냥 음. 하나일 뿐이지 형 노래 부를 때 괜찮아 괜찮아 부르는 것처럼 그형 파트를 랩으로 한번 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네, 거기서 뭔가 약간 이걸 리듬을 살리는 리듬을 거잖아. 살려야 돼요. 네. 괜찮아 괜찮아 해서 괜찮 괜찮아 괜찮아 약간 yes. 이렇게 아. 리듬을 살려야 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히 해. 뭐 포인트 악들줬어자츠고리고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예아 yeah. 야 yeah. oh. 그겁니다 거 래퍼인가 그건 랩이에요 oh. 거기서 oh. 랩을또 흥이 필요해요 oh.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e a r 지 h e m a 요 1, h a n 요 Whoop!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h e w o o Yeah! Turn up! Turn up! Hey, you want to add m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a y o k a 약 <목소리> 일단 이 사람이 방차인데 어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 외부로 뭐 하는건데 아, 솔직히 뭐 괜찮은데 약간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 아그 저도 사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거예요 시켜서 하라고 하는데 이거 봐서 태도 몰어 약간 좀잘 어 모르겠어요 일단 하이 헬로우 여러분지 아니? 누구니 <웃음> 이거 <이분은> 은어딘지 아니? <웃음> 바로 뮤직 뱅크죠. 예. 뮤직 뱅크입니다. 제가서또일 후보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감사하도 그런, 그런, 그런 형태로 지금 마음이 처,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웃음> 우와, 고급 스럽게 쓰시네요. 아니, 오늘 1위를 네. 팬분들에게 아, 오늘 세븐1위를 한다면. 팬분들에게 사랑 아, 보내주신 만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unt Hiç> 자세가 될수 있게 <웃음> <놀년> <Belgian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규씨도 한마디 있습니아네 우선은 항상 제가 음악하는거에 있어서 항상 저희의 첫번째는 여러분 바로 캐럿들이고요 여러분이 <놀란람> <ench role> 있어서 어, 저희가 더 힘내서 오늘의 노래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놀란람> <놀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이 모든 <웃음> <웃음>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우리 스탭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여러분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세븐틴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무대도 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부터 때까지 박수 오오 생방송 뮤직뱅크 K 차트 1위 발표를 나주 있는데요. 이렇게 상을 받게 해준 우리 캐럿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좀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우! 슈 반았습있다 뮤직뱅크 아유치합니다 이게 이게 이게 감사드리 미안하다 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캐럿분들께 다시 한번 사랑한단 말 사랑해 드세요다 하나 둘세 사랑해 사랑해 요아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이요 사랑해 주 그리고 또해주 멤버 형들한테도 고맙요고전해주고싶어요이 네. 영상을 아니요. 본 멤버 형해은전해주길바사니해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어, 첫눈 오는 날또 1위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 기쁩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캐럿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 하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모습 네. 보여드리는 서브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무대, 우리 캐럿 한대 부탁해야죠. 네. 네. 캐럿 분들이 정말 저희 세븐틴의 팬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요. 어, 무대로 앞으로 더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해. 아, 예. 아 정말 정말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아, 예상치도못했요 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까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첫 일이잖아요, 저희. 맞아요. 그러니까요. 캐럿들. 예. 덕분에 큰상 받으셔서 너무 기분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말하는, 감사합니다. 캐럿들 챕시. 차이... 진짜 우리가 캐럿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됐습니다. 너무 질떴어요그렇죠 <웃음> 사랑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 아, 이 뭐가 저 오늘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떨렸어요. 이렇게. 저도, 기, 저도 그냥 이따가 갑자기 세븐틴의 점수가 올라가는 거 보고. 우와, 와, 진짜로. 저는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웃음> 저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웃음> 다수 선우배님들과 함께 무대 하실 수 너무 영광이고 요한매 순간 무대에 다 출전을 나누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고마워요. 빠빠.